낸시랭 왕진진 결혼 혼인신고 낸시랭 왕진진 회장 결혼 혼인신고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소식은 바로 낸시랭의 결혼 소식이다. 혼인신고를 용산구청에서 마치고 왕진진 회장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 만천하의 결혼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렸다. 맨시행은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방송인이라고도 할수 있는 팝아티스트이다. 그간 방송에서 보여주는 맨시행의 정신적인 세계관과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낸시랭을 데려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한 장의 사진에서 낸시랭도 천상여자구나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자신과 미래를 약속하고 혼인신고까지 한왕진진 회장 옆에서의 모습이 그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여성스럽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 또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바로 그런맨실행의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지? 왕진진 회장은 누구?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하지만 이미 다른 기사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왕진진 회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고 쉽게 찾아보기도 힘든 정도이다. 하지만 기사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왕진진 회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위한 컬렉션의 대표로 위한 컬렉션이라는 기업? 회사 역시 알 수가 없다. 왕진진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씩 추정을 해보는 정도라고 한다. 서울유투협회 국제유투컵 대회 국제협력 대회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왕진진 회장은 마카오 출신으로 47세 사업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왕진진 회장은 중국에서 태어나 9살부터 한국에서 자랐다고 한다. 지금은 마카오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낸시랭은 두 사람의 마음이 확고하다는 걸 알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내년 초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낸실행은 지난해 2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며 일반인이다. 현재 질물결 8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교제를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낸실행은 이상형이 뇌가 섹시하고 인류회가 있는 남자라고 이야기. 자신이 생각하는 뇌색남은 명문대 나온 남자가 아니라 위트가 있어야 하고 인성이 돼 있어야 한다. 박학다식 해야 한다. 인성이 따뜻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또한 내년쯤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맨시랭이 말한 내년이 다 가기 전에 결혼 사실을 알렸다. 맨시랭은 최근 머슬마니아 여성 모델 클래식 부문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